어? 어, 여긴 어디지? 꿈이었나 아, 이상한 꿈이나 꾸고 말이야 아. 어? 음, 나 왔어 어? 음. 아, 왜 이렇게 취했어요? 아, 술 냄새가 음, 우리 딸 우리 예쁜 우리 딸 음. 아빠가, 아빠가 왔는데, 이 하늘 같은 아빠가! 어? 음, 인사도 안 하고 말이야. 음... 어, 아빠 오셨군요? 뽀뽀해주세요. 난 뭐야, 뽀뽀! 술 냄새. 어. 음, 우리 딸, 아빠가 왔는데, 빨리 잘 다녀오셨습니다. 에브란 말이야. 아, 아이, 어? 음, 아, 그래 우리 딸, 딸 아주 귀엽다 한번안나보자 음, 우리 딸 우리 가세요 뽀뽀도 와야지 볼 뽀뽀해줘 음, 음, 음. 음. 음. 음. 음. 우리 딸이 그런 말을 음. 아빠가 딸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는데 음. 한번안나보면안 될까? 음, 선물? 아빠 역시 아빠가 최고예요 음, 선물이 뭐냐면 짜잔 짜잔 이 인형이야 저, 저 인형은 이 인형 말이야 우리 딸이 좋아하려나 모르겠네 여보 이 인형 어디서 났어요? 음, 회식 끝나고 집에 걸어오는 길에 누가 멀쩡한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려놨어 가지고 왔지 엄청 이쁘지? 왜? 쓰레기장에서요? 아 너무 찝찝하지 않아요? 음. 요로도 나이가 있는데 인형은 별로 안 좋아할 것 같고 이거 그냥 버리는 게 낫지 않나 와, 역시아빠네 선물 고르는 안목이 있다니까요 그렇지! <웃음> 아빠는요, 저 저도 선물 주세요! 넌! 찝도 저도 찝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저도 얘들아 밥 먹어 오늘은 소시지 반찬이야. 어,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봐. 와 소시지 반찬 맛있겠다. 그럼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음? 음? 음? 왜 그래요, 여보? 유리야? 어, <웃음> 오, <웃음> 엄마.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없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어? 맞네... 에이. 케첩을안 꺼낸게 아니라 이상하게 케첩이 여기 바닥에 다 쏟아져있어가지고 꺼낼 수가 없었어 뭐,뭐?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그냥 먹어! 어쩔 수 없지! <웃음> 감착. 하. <웃음> 큼착 <감착? 웃음> 어! 맞다! 아빠! 오늘 나랑 놀이공원 가기로 한거 잊지 않았죠? 아이 물론이지! 우리 딸하고 같이 가기로 했는데 오늘 날씨도 괜찮은데 신나게 한번 가보자구나? 아빠 전이야넌 빠져. <웃음> 요르야 빨리 내려와. 놀이공원 출발해야지. 네. <웃음> 오늘 아빠 저 밖에서 타는 자이로지로비랑 롤러코스터랑 관람차 타면서 바깥 구경할 거예요. <웃음> 오늘 날씨가 좋아서 참 다행이야. 오늘 다 타보죠. 놀공원 가는 날 비왕 창들인 저주다 뭐 어떠냐우 괴로워 죽겠지야호아유 요르르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가자 너무 슬퍼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놀이공원 대신 더 재밌는 거 하면 되지 어때요? 그건 바로 낮잠자기야 시작된 건가 꼬마 녀석 더욱더 처량하게 만들어주지 <목소리> 난 이제 혼자서 뭐 하고 놀지 아 맞다 아빠가 어제 선물해준 인형 이 있었지 어제 여기 어디 뒀었는데 어디 갔지 거실에 있나 어? 저기 있었네. 뭐야, 너 어디 갔던 거야? 이리 와! 놀이공원도 못 가고 오늘 아침밥도 별려고 진짜 오늘 하나부터 열까지 되는 게 하나도 없네. 진짜 짜증나. 미용실 둘이나 해야지. 에 <웃음> 에에 <웃음> 안, 더! 안 돼, 안 돼! 500년 동안 쩔었던네. 우와, 내 외모가! <웃음> 안 돼! 아, 어, 아, 어, 너무 망가뜨렸나? 아빠가 주신 선물인데 다시 지워야겠다. 이 생각보다 잘안 지워지네? 요리야! 내려와서 케이크 먹어! 응? 네! 흐이 <웃음> <웃음> 수모는! 꼭 갚아주겠어! 꼬마 녀석! <웃음> 응? 왜? <웃음> 똑쌔야지! 어? 어? 뭐야, 휴지가 없네? 어떡하지? 응. 음... 어? 이녀? 에? 에? 에?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우와! 아아 <웃음> 아휴 어쩔 수 없지 아유 휴지가 없으니까 말이야 아유. 어? 김이야! <웃음> 여기다가 똥을 닦으면 어떡해 어? 그치만 휴지가 없었던걸요 아휴 냄새 아유, 아유. 아유 어떻게 그냥 버려야겠다 아유, 아유 냄새 아유. 아유, <웃음> 들어와! 아유, 아유. 인형엔 가족에게 버려진 인형은 역겨운 똥 냄새와 고속도로 헤어스타일 똥 같은 화장 때문에 저주 같은 건 꿈에도 못꾸고 500년의 역사를 끝으로 이 세계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. 뿅. 와요, 안녕.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